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뭐 딱히 뭐 소개 영상은 아니고요 어 축하 인사 영상을 좀 찍으면서 어 팀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알고 계신 분이 광주에 그팀 애니원 이라고 하는 그 컴페티션 슈팅을 지향하는 팀을 요번에 새로 만드셨어요. 제가 한몇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영상을 뒤져보면 제가 설명란에 달아드릴 건데 광주에 그 GSMC라는 슈팅클럽이 있습니다. 어, 주로 이 프랙티컬 슈팅, 뭐 IPSC, IDPA, USPSA, 뭐 3은 스틸 챌린지 이런 거를 뭐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그 우리가 비비탄 총으로 사격을 할수 있는 이런 레저 스포츠죠. 엄청 재밌습니다. 실제로 접해 주신 분들이 이푹 빠져드는 스포츠예요. 음, 실제로 서바이벌 게임도 나름 재미가 있지만,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은 이렇게 총을 들고 상대방을 맞춰서 이렇게 이기는 이렇게 경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이프랙티컬 슈팅, 그러니까 컴페티션 슈팅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경쟁을 하죠. 다만 그 기록이 정확히 남기 때문에, 어좀 선의의 경쟁, 그리고 경쟁 의식을 통한 실력 향상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꽤할수 있는 재미난 레저 스포츠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이렇게 대두화되고 있죠.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뭐 IPSC든 IDPA가 됐던 여러, 어, 슈팅 그 협회도 있고, 또, 몇몇 곳에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팅장도 많이 있죠. 서울에 서 있고는. 하지만 이 지방에는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슈팅을 하는 팀이다 없어요. 거의 없죠. 저도 본 적은 없고. 근데 이 광주의 어, GSMT 슈팅 클럽을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슈팅을 즐기시는 분들을 일이 이렇게 모여서 팀애니원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와서 플레이 할수 있게끔 이런 좀 오픈적인 슈팅클럽을 하나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광주나 이렇게 전남권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광주에 있는 슈팅클럽에 가시면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프랙티컬 슈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슈팅클럽 창단을 하신 어, 박지웅 슈터님께 정말 어, 축하의 말씀드리고 부러울 따름입니다. 부산에도 솔직히 이렇게 저도 슈팅을 즐기면서 게임도 즐기지만 이렇게 프랙티컬 슈팅도 되게 좋아해 가지고 IPSC 교육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뭐 스틸 챌린지라든지 슬리건 뭐 아니면 IDP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여건이 썩좋진 않은데 부산 쪽도 조만간에 어, 비슷한 팀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 아, 팀이라기보다는 이런 슈팅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팀 애니원 창단에 축하드리면서 어, 전남이나 광주권에 이렇게 있으시면서 어, 슈팅 문화 어, 프랙티컬 슈팅 컴팩션 슈팅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설명란에 어, GSMC 이제 주소와 어, 링크 뭐 이런 것들 다 남겨둘 테니까 한번 방문을 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음, 다시 한번 정말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조만간에 저도 제 지인과 함께 이 총을 가지고 한번 제이 하찮은 실력이지만 실력을 결류로 한번 광주로 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